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저희가 노래를 부를 때를 보면 저음에서는 별 느낌이 없다가 중음역대에서는 뭔가 힘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고 고음역대를 만났을 때는 뭔가 갑작스럽게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음과 옥타브의 관계 때문이에요 몰라도 노래를 잘 하는 데는 별로 크게 지장은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재밌게 볼수 있을만한 그런 내용이니까 재밌게 지켜봐 주세요 발성이란 소리를 내는 행위를 말하죠 발성을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리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제가 딱 필요한 만큼만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소리란곧 파동입니다. 파동이란 진동이 공기나 물 같은 매질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호흡이 성대를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헤르츠나 주파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1초당 진동 횟수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1초 안에 진동이 한번 있으면 1 헤르츠 1초에 진동이 4번 있으면 4헤르츠, 1초에 진동이 1000번 있으면 1000헤르츠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라라고 부르는 A음을 기준으로 1옥타브 A음은 55Hz, 2옥타브 A음은 110Hz, 3옥타브 A음은 220Hz. 그 다음 옥타브로 올라갈수록 440Hz, 880Hz, 1760, 3520. 이렇게 옥타브가 증가할수록 필요한 진동량이 두 배로 늘어나요. 여기서 옥타브가 올라갈수록 필요한 진동수가 배로 늘어간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만약에 음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진동수가 10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직선으로 증가한다면 지금처럼 갑자기 힘이 확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노래를 부르면서 음이 점점 올라갈수록 필요한 힘도 같이 점점 올라갈 테니까요 하지만 음이 올라갈수록 옥타브에 따라 필요한 진동수가 55, 110, 220, 440 이렇게 배로 증가하는 소리의 성질 때문에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올라갈수록 그에 따라 필요한 힘도 배로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음이나 중음까지는 무리 없이 잘 노래를 할수 있지만 효율적으로 고음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드문 거예요 마치 모든 운동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 성장하려면 처음부터 기초를 탄탄하게 다시 잡아야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사람이라는 악기를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연주하기 위해서 호흡 성대 공명,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꾸준히 훈련을 하면 분명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